있어. 내일 거기서 보자? 응? 음? 밀회? 지도잖아 여기서 누가 자나 본데? 뭐야 이거 과수원 내부 열쇠? 힘도 내가 더 세고 머리도 내가 좋은데 그깟 어, 왜 어째서? 그깟 혈통이 뭐라고 말리의 몸이 안 좋단다 나한테도 기회가 온 걸까? 에? 마, 에? 마리에이 온 입학 통지서를 가져왔다. 아직도 가슴이 쿵쾅거린다. 어차피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거 내가 가는 게더 낫지 않나? 그렇지, 가야지 내가 가는 게 맞지. 원래도 내가 더 뛰어나잖아. 에? 뭐야?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챙겨 나왔다. 놓고 온 물건들도 많지만 꽤 비싼 물건들은 다챙겼사이다 사부란 작자들도 내가 노세인 줄도 모르고 완벽하다. 에? 여기서 잘한다면 마가도 나의 인저, 능력을 인정할 것이다. 황금소, 예미룡 마을이 이 셋이 어릴 적 아는 사이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래전이라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둘에겐 들키진 않았다. 하지만 해옥수 이 자식한테 들키다니 눈치 없는 척하더니 이대로 집에 가야 되나 싶었는데 나에게 제안을 하나 해왔다. 나를 마가에 넣을 방법을 알고 있다니 헉, 역시 아리랑 옥수였구나! 옥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건 아닌것 같다 내가 원한게 진정 이게 맞나? 탈색을 할때마다 비참해진다 아... 그래서 거기 탈색약이 있었구나 지존 번쟁아 휴지 가져왔다 어? 아 거기 두고 가 냄새나 야네가 쌌는데 왜 나한테 냄새난다 그래 아 빨리 가 냄새나 아얘 웃기는 애네 아 뭐... 갈게 빨리 가 걷다 놓고 빨리 가 아우 냄새나 냄새야 너냄 냄새 아, 난다고 빨리 가 너는 여기 주인 없는데서 그렇게 싸놓고 왜 이렇게 당당해 여기 아이. 놓고 갈게 기다려봐 알았어 그지? 그럼 생각해 봤어 이거는 이제 옥수고 알았다고 한 거는 이제 이응 이응 알았다고 한 건가봐 어 알이고 믿는다 나만 믿어 그리고 확인 좀 그것만 가져다 주 좋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 이게 알이죠 내가 찾았어 근데 뭘 찾았다는 걸까? 네가 누군지 알려줘도 상관없나봐? 그치? 이건 옥수네 그럼 그치? 그러면 이게 알이잖아 근데 거기서 보자고? 거기가 어딘데? 일단 여기 열쇠는 일단 내가 가졌으니까 어! 기다렸구나! 어나 왔어 왔어 너 냄새 안나? 어? 아니 나는 냄새 안나지 너가 냄새나지 가자 우리 순대 어디 한번만 접시고와 알았어 아유 진짜 아유 정말 자 씻었어 씻었어 됐지? 그래 아 진짜 더럽게 청결위한다니까 진짜 주의해줘 어? 어서 오소 어다 여기 있네 어. 북적북적하다잉! 응. 그치. 어 배고파. 울체나떡뜨이 어, 하나만 줄래? 어, 내가 네. 먼저 네. 만나면 어 나도 떡볶이! 했는데. 나도 떡볶이! 어? 이거 냥이가 나 줬는데? 어, 저도 떡볶이 그래? 주세요. 어, 이거 니가 가져간 거야? 냥이가 나준 거를? 아 어, 아니 전해달라 그랬어 내가. 아. 우후 컵볶이! 한번 어, 어, 어, 없는데? <웃음> 어좀쳤 그럼 어, 이제 올라가야지. 그래 그래. 쌉 그래. 이거 얼마에요? 떡볶이, 그냥, 가져가. 어, 진짜요? 어, 메뉴 반이 <웃음> 없어. 어, 우와, 감사합니다. 와, 다 올게요. 여행이세요. 와, 와 여행 여행 여행 계세요.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가 와, 그치? 장난 아니야, 그치? 장난 아니야. 그치? 가자 가자. 근데 어. 울지 언니한테 진짜 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잘 그러게. 줬다. 야, 진짜. 야, 멋있다. 오. 서불지네, 서불지. <웃음> 그러게, <웃음> 와, 대박이다. 목수는 어? 먼저 갔나 봐. 아까 어? 같이 나왔는데? 그러게, 어디 갔지? 아니, 왜 혼자 같이 같 갔지? 갈... 뭐 얼른 데 올라가게나. 예, 나오고 뭐 있습니다. 네. 자네는 그 해옥지에서 있는 그래? 줄 알았네. <웃음> <웃음> <웃음> 알았네. <웃음> 금수아, 이거 아왔인데요 니가 어. 부탁한 고구마 어 뭐야 금소가 아, 부탁한 아, 거였어? 아, 어 고맙소 고맙소 <웃음> 야 뭐야 아니 나한테 안 들어왔어 어, 나한테 나 들어왔는데? 아니 금소야 너 이거 혹시 신부름값 주기로 했니? 무슨 아, 소리요 그냥 내가 부탁한 건데 그래 두 개만 더 주시오 이거 신전에 맞춰야 되니까 음. 음. 하나 더아니 하나는 너 책상에 있더라고 여기 아아유 고맙소 야. 어야힘 어, 세다 너소 오. 오. 화났나 본데 너 봉사고 이렇게 나한테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냐? 니야 다들 잘해야 어, 안 되나? 참... 네 아유 한 명은 하얗고 한 명은 빨갛고 아주 눈을 어디다 둬야 할줄 모르겠네 그 자네는 우프 그... 우프 왜 이렇게 번쩍번쩍한가? 아예 아이고 이거 밤이니까 좀 벗어야겠네요 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인 만큼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여섯 명이 다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구려 그 내일은 대망의 12지신 합격자 발표 날이라네 자네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모두 수고 많았다고 전해주고 싶네 결과가 어떠한들 자네들에게 더욱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겠나 이것으로 마지막 날 점원은 마무리하겠네 모두들 네. 고생 많았소 우와. 다들 오. 각자 방으로 올라가 보게나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소. 선생님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소? 어허. 나도 자녀들이 어, 보고 싶을 걸세. 풍사부 진짜 안아줘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 아! 아리 운다 울어. 아이고, 아니야, 아니, 난 쉽게 눈물 흘리지 않지. 그 안아줘요. 아리야, 찢어짓지 마. 야, 어. 아리야, 울어? 야, 우냐 너도나우우우시오도스 우러 아이고 아이고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오도 나도 나우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냐도 나도 나 나도 보는 거거든 도 눈에서 땀나냐? 야 우냐? 나... 야 우냐? 문에 우냐? 문이 새는 거거든 야 우냐? 아, 야 우냐? 아우나다 세상에 근데 왜물리 거기로만 떨어지다가 이상하네 그러게 <웃음> 이상하구만 이거든 어.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 땀나는 거거든 야 아, 우냐? 야 우냐? 그렇구나 땀나는구나 아내 보기 네, 좋네 아니 네, 이거 뭐 영원히 못 보는 건또 아닌데 다들 분위기가 왜 이런가 그래 그렇소, 그래 그렇소 그렇소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언제든 다시 만나게 될 걸세 그렇대. 그럼 음... 우리 다 12시 데니카 만나거든. 아, 운에 <웃음> 운에 아이운다 울어. 아이고, 아이고. 그, 아, 이고아이고그들 방으로 올라가게나. 가자 가자. 역세 네. 역세.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아, 많았습니다. 예, 많으실 거예여기한 번만 더 안고 싶다. 아이고 그 내가 그 손을 들 힘이 없어서 그 머리만 좀 이렇게 해주겠네 아이고 풍사 o u 가 a 떨어지는 I 같은데? o the d 정수리를 뭐? 긁어주는 h 같은데? y I go to t h 리 day. I go to the day. I go to the day. I go to the day. I go to the day. I go to the 나를 잠깐 보고 해. 가게나 그 어떠한가? 다른 친구들과 잘 이야기는 해보았는가? 이... 근데 아직 같이 가자 이야기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쌉어 해보게나 그 학교에서 없어졌다는 건 그럼 대체 뭔가요? 그거 정동 거울이라네 혹시 그 금소가 가지고 있다는 거울이 진짠가요? 진짜가 아닐세 에? 그렇다면 그 거울은 누가 가지고 간지 아시나요? 그거를 나 또한 못 찾아서, 내일까지, 내일 오전까지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네. 음, 허허, 그러면 누가 가져갔는지 알것 같으면 어떡하죠? 의심되는 자가 있는가? 예, 있긴 있지만 아직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한테 말해줄 의향이 있는가? 예, 있긴 있습니다. 그 이쪽으로 오시오. 아, 지금 말해드려야 되나요? 그 준비가 된다면 내일 말해줘도 되네. 언제 말할 텐가? 음, 우선 둘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렇소? 무고한데 다른 한 명에게 약간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요. 협박? 예. 하그그 어하... 협박하는 자는 누구인지? 의심되는 자가 있는가? 예, 그건 내일 일어나자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그 알겠네. 그 내일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으니 다른 유생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게나. 예. 으, 그 아까 말했지. 지옥에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할 걸세. 알겠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잘 하길 바라네. 올라가 보게나 자네도 피곤할 텐데. 그럼 지옥에 가서는 도군과 단군을 둘다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나 또한 그 지옥에 가보질 못하였네만 아마도 두분다뵐 수는 있을 걸세 하지만 아마 그 현실로 데려올 수 있는 거는 한 분밖에 안될 걸세 알겠습니다 리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학교가 무너지고 이상한 게 생기는 거는 뭐 때문인가요? 신의 부자 때문인가요? 아니면 도훈 때문인 건가요? 시간의 균열 때문일세. 그 당군님께서 그 모순을 막기 위해서 도훈과 함께 지옥에 봉인된 것인데 아마 당군님께서 버티는 힘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소.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내일은 꼭 아마 지옥에는 다녀와야 할 걸세. 안 그러면 현실의 균열이 더욱 커져서 인간 세상이 무너질 걸세. 이게 예, 일단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 들어가보게나. 궁금한 예, 예. 것이 있으면 상담실 말고 숙직실로 오게나. 알겠는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거 알겠네. 수고하였소. 예. 이거 아마 그 거울이 지금 아리한테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다 저기 메이스다, 다시, 24? 어? 얘 떨어봐, 어? 해? 어, 우리 잔치하고 있었어. 어, 우리, 야! 응. 우리 좋은 생각이다! 잠옷 파티 할라고 오, 좋다, 좋다! 오. 아, 근데 왜 잠옷 파티야, 필이면 언니 가지잠못 마음에 들어서? 아니, 난 체육복 입을래, 그러면. 난 음. 이거 입을래, 생활복 이을래 그래, 그럼 그러면... 나는. 그래. 오예예예예예예예예봐예예예예예예예 티셔츠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잘 입고 이것만 입어도 대박 졸라 멋있다 이게 바로 멋이라는 거지 멋있다 우와, 이게 바로 내 기준 내 멋이야 어때? 멋있다 멋있다 금손 어디 갔어 네. 야 금손 너는 잠옷이 뭐냐 아 그때 그 졸라 휘영 찰나는 그거 있지 않았어 봤어 있어 보시오 <웃음> 오야 근데 옷이 좀 이상한데 멋있어. 겹쳐 입었어 멋있다 이거 시원나여 참어 혹시 또 언니가 맛있을까? 언니, 응. 언니. 언니 오 나랑 매점에 간식 사러 가자 그래 그래 우리 갔다 가자, 올게 뭐 사온거야? 맛있는 거 사올게 뭐 먹고 싶은 뭐... 거 있어? 그러게 먹고 싶은 어거 있어? 나는 방금우유으참나 어, 원시시하구만 고돈줘돈줘 아 오늘 내가 사기로 했어. <웃음> 진짜야 막내한테 얻어먹냐? 금소야니가 제일 부자잖아. 오, 네가 제일 언니잖아. 내가 그동안 아주 돈을 술 찬이 쓸거 없은 것 같은데 이거 <웃음> <웃음> 약간 <언니. 웃음> 기분이 묘하오 이거. 언니. <웃음> 와 <웃음> 언니 멋있다. 같은데 <언니>. 미바카고애 <웃음> <멋있다. 언니. 언니. 웃음> <박하고 웃음> 믿을 수 없으니까. 박, <웃음> 자네가. 요거 가지고 보시는 거 많이 오 옥수는 자간이. 자간이. 자간이. 자간이. 자간이. 자간이. 아, 자간이 먹고 싶다. 나는 오. 조코 돌돌빵. 아 그래 그래. 조코 돌돌빵이랑. 반면 좀 할인 있어? 아? 어? 그런가? 그런 게 있나? 그런가? 서불지도 아버려가. 아, 그러면. 아 그런가? <웃음> 같이 가자. 그래 그래. 아 그러면은 강선는 우유고 옥수는 자간이고 그럼 아리는 뭐야? 나는 마리는자인데 2인분 같은 1인분들로 다 부탁해. 아 그래 그래 <웃음> 어 그래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그리고 짰다 오자 나 산책하다가 전쌈 만났는데 어 우리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책을 가져간 사람이 없대 무슨 책? 도서관에 있던 책 어? 어 그래서 마지막 못 물어본 애가 넌데 혹시 네가 빌려갔다면 죄는 묻지 않을테니 반납만 제대로 해달래 아 그렇구나 어나 아니야 도서관에 아니, 아니. 책이 없더라? 맞아 어, 가자 갔어. 가자 이따 가자 그래 어, 그래 아, 그 맛있는 거 사오시오 맛있다 방금 유 알았어 아하. 내 수레만큼. 방금 사다주시게 얘들아 그 사실 내가 도서관에 있는 책 가지고 온 거라서 <웃음> 나 잠깐 어, 올라가서 몰라. 도서관 책좀 <웃음> 가지고 올까? 아니면 아이, 그냥 올까? 에이, 자 그래 가자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어 그래 에 음, 아니 내 빌려 온 건데 거참참어 으흠 어, 그래? 응 음, 빌려서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래 내가 거의 뭐 독서왕이거든 음. 하 거참참 그거를 누구를 종독으로 취급을 하고 말이야 응? 음? 근데 정보 안 쓰고 가져간 거면 훔친 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어차피 학교에 있는데 뭐다 알지 뭐 거참참 응 음. 그건 또 그렇지 보람 보람 음. 근데 네, 아직 계시겠지? 그런 네. 것 같은데. 쌉! 아! 선생님. 오세요. 여기 계시나요? 네, 저희 어, 간식 왔는가? 예. 간식 다, 파리 하러 예, 네, 그러게. 간식 파리 하러 왔어요. 그 뭐들 먹을 텐가? 내 마지막 날이니 하나씩 사 주겠네. <웃음> 아, 저희 자간이랑 컵볶이랑 그리고 황금 우유요. 그리고 족구 돌돌빵이요 맞아요 저는 새무스넥이요그 어, 어, 매선생 잘 들었는가? 그 비꼬닉도요 아짧다리도요 아, <웃음> 그거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 주게나 아, <웃음> 아 생긴데 다 담배 피시는구나 상징인몇 예. 음. 개씩 줘야되나? 아이고 인원수 별명이니 6개씩 줘야 될걸세 맞습니다 <웃음> 아, 맞습니다 호호호호그내 아, 네. <웃음> 돈은 그 서랍안에 넣어두겠네 와 <웃음> 멋있다 알겠네 멋있다. 정말 맛있다 아 맛있다 아니요 멋있다 아 먹을 생각에 아, 음. <웃음> 짱이다 저 어린아이가 있으니 까 담배는 좀 빼게나 아 맨홀 딸아 그거 했냐 유생 그예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예그안 그래도 전 선생이 그 자네가 그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가득 들고 갔다고 전화하였소 아아예 그게... 빌려갔죠 예아그 돌아가기 예. 전에 그 학교의 기물은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좋을 것 같네 만 예예예 그, 예. 가는 길에 반납을 하는 게 어떻겠나? 아, 그 그럴까요? 그러면 에이, 이거 뭘. 애들한테 간식 갖다 주고 책거시기 갖다가 거시기 갖다 갈 예, 갈게요. 예. 그래, 좋써. 좋그전 선생은 그 도서관에 밤새 있을 것 같으니 그 천천히 니 아, 아, 그 시간 에이, 다 에이, 보내고 가겠나 예, 예, 에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애들한테 아, 가자. 네, 다 챙겼어? 예, 예. 네네. 저 챙겼는데. 야. 네, 챙겼어요. 오야. 예, 예. 내일 있겠다. 계단으로 올라가겠나? 에이. 와 뭐해? 어 고무신 춤 추고 있었어. 고무신 춤? 고무신 춤? 고무신, 뭐 고무신 이거? 춤? 고무신 춤. 얘들아 이거 이거 자간이 자간이 자 자간이 어? 받을 사람. 내가 어? 어? 자간이 뚜빵 왔어. 비주인자 어, 도둑이잖아. 어, 어디 어디 방아 이거 아리야. 어디 나 자간이 왜 먹어? 어 자간이 여기 있다. 자간이 여기 있다. 어 자간이 여기 있다. 아 아리야 아리아주갔다 양돌이고락보 아, 맥주사탕, 양포, 아, 고 황금우유 어디갔어? 황금우유 누가, 누가 가져갔어? 어 황금우유 위룡이가 우유? 있다나도 받아 맞았어. 아리야 난 쇼다리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쇼다리 어, 먹을래 어, 그래 이거 먹어 근데 그 나한테 우유가 하나도 안들어어 <웃음> 아니 우유가 다 나한테 있는데? 고락뽀 우유가 다 나줬는데? 아 옥수환 이거 안줬다 가지만 아, 어. <웃음> <웃음> 아이 내가 진짜 맛있는 걸 실감나게 하 아니 음료는 황금우유를 드시오 자네들. 오자아 네. 자꾸 너볼 때마다 내 모습을 보는 거 같아. 와, 우리 참 네. 닮은 구석이많을까 봐. 야겠다 뭐라고? 보자야겠네. 얘들아, 나그 도서관 책 <웃음> 반납 좀 하고 올게.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아이스한 번에 갔다 <웃음> 오지, 여러분. 우리도 이제 슬슬 네. 방에 들어가. 방해봐 다 기다리게 여기 너무 감겨 어. 어, 그래? 어 아이 참나 빼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아 이걸 언제 다 옮기냐 아 진짜 어? 아 진짜 이거 어. 왔냐 어디 있지 않았나? 아 맞네 맞네 아 어, 전사 양아 어, 어, 어, 왔냐? 어. 책 반납하려고? 예 희한하다 난 대출해준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 반납함에 넣어 예예예 예, 예, 넣고 있습니다 어? 그때 반납함이 꽉 찼어요 여기 여기 넣어 그러면 예다 넣었어요 그래 다음부터 반납할 때는 대출 받고 가렴 예예뭐 예, 이렇게 그... 열심히 책을 많이 빌렸어 예 아이고 근데 대출 장부는 어디 갔나요? 대출장부? 왜? 네어 그때 막 그거, 그거 쓰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가져간 거거든요 어. 아... 음... 예예예 예, 예. 예. 그래 자 여기... 받았어? 아니 아, 내가 다시 들어갔네? 어... 아 있네요 있네 아이고 있었네 음, 네. 네. 친구들 책 빌린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네아 애들 책 많이 읽었다 어, 너가 제일 많이 읽었어, 주작관에서. 아이, 그쵸, 그쵸. 아이, 머쓱참나, 그런 칭찬을 다. 자, 그럼 저 가볼게요, 쌉 어, 그래. 예. 근데 이게, 어? 봐봐, 그... 아리 글씨가 맞긴 맞네. 그쵸? 어? 응? 옥수는 약간 그 글씨체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쵸? 응? 근데 옥수인 것 같기도 한데. 어, 뭐야? 에? 아니... 에, 아니, 이런. 이런. 자런 이런. 네네 이런. 이런. 참네 이네 이런. 이보보 아, 아.. 도도금한한테뭔가좀 줄까? 음, 커피. 피피 <웃음> 커피. 그리고 아금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 커피랑.. 이니이 응. 가지만 맛있게 먹어 응. 안녕 그럼 여러분 예, 다들 주무시고 예, 저도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다들 여러분 가평양평하시고 내일은 마지막 날이네요 주작권에서해 마지막 날 어떻게 할지, 어떤 친구를 데리고 갈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쵸, 여러분? 오늘 잠자리는 뒤숭숭할 것 같지만 그치만 여러분은 가평양평하세요. 가평양평하삼